<웃음> 자, 사란사님들 반갑습니다. 어, 이쪽 그 도쿄 쪽에서 굉장히 또 어, 유명하다는 어, 수산물 시장, 어, 스키즈 시장을 한번 가볼 겁니다. 사케사마상, 지하철 난데스까? 아, 지하철로 됐어요. 지하철, 왜 이렇게 많이 걸어 됐어? 아 돈이 없습니까? 아, <웃음> 비쌉니다. 아. 다 왔습니까 이제? 아, 다 왔습니다. 슬슬 짜증이 나온다. 올라아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어, 네. 사케타쿠상 a k 한국 구독자 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Sake t a 시바 s a n Sake Taku-san. Sukhi-san. s u k h i 사케탁쿠상과사케사마상 둘이 만났다. 사케사마상 어디 가십니까? 여기예요. 경로를잇따라여 재검색합니다. 도나를で따라요검색합니다도 지금 아 어, 애기 사진 보고 있어요.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애기가 좀 많이 보고 싶네요. <웃음> 애기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습니까? 그냥 건강하 뭐 되니까 건강하게만 커라. 진짜 아들 부탁한다. 고사마상 <웃음> 도착됐습니까? <웃음> 아 도착했습니다. 어 치키지 네. 음... 수산시장 치키지 니폰피쉬 Of port Market and I can't do Yama, you but time sleep Yama got to t h o m e t and w h e a n t 아, 출나출나 네. 산 출산, 출 어, 출산, 출산, 출산, 출 네, 스산 출산, 출산, 출산, 출산, 출산, 0산 출산, 출산, 출산, 출산, 출산, 출산, 출산, 출산, 출산, 출산, 출돈내선 출산, 출산, 출산, 출산, 출산, 출요 네. <웃음> 뭐 떨어뜨렸어? <웃음> 아, 잘하셨어, 어 아, 잘하셨어. 아, 잘하 아, 아, 하하하 아, 하하 야 그래 야그 어떤 혼 막으로 약간 그저 기름진 그런 느낌은 안 나는데 네, 담백한 게 저는 사실 담백한 참 좋아하거든요. 자, 우니 요거는 러블리하다, 사랑스럽다 진짜, 사랑스럽다 와, 뭐 어디 가냐? 아. 와. 완전 설명해주세요. 아, 운이 많이 먹어봤지만, 네, 항상 진짜 이건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음식인 것 같아요. 성도도 좋고, 원래 어, 그좀 되게 이번에서 먹었던 운이 좀 약간 짰던 느낌이었는데, 지금 짠맛이 많이 빠진 느낌이에요. 굉장히 고소하면서. 부드럽고 하게잘 퍼지면서 어, 진짜 최고예요. 아유. 다음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얘기해줘. 일본 굴 아우. 800엔 좀 금액은 좀 있습니다. 금액은 좀 있는데 그래도 이 사이즈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 그만한 또 가치가 있는 맛이에요. 음. 사자 <웃음> 네, 도고. 네, 요 네. 몸통 조금 부드럽고 관자 있는 조금 탄성이 좋아요. 와, 야굴이 너무 맛있는데, 진죠아 지금 굴 하나 더 먹을까 하는데. 지금 또 다른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많아요. 일단 여기까지 먹고 어, 더 맛있는 게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아 문어구나. 문어구나. 우와. 엄청나네. 우와. 아그리네아는 위생 아, 모야. 구 ですね。の 2500円。あ、ぐらい、あそこでまた、あの、ムで測るんですけあでも大体、大体どうかなあ、はい。じいいですかカットします。このままちょっとかじってもいいですかいいですいちょっと測ってから。いいはい、かじります。かじる。<スタッフ> <解釈。スタッフ> 혹시 보 보? 안에こういう人 달달한 맛이 좀 납니다. 그 사케 사마상 혹시 미친놈 됐을까? 야래야래 이거를 그냥 먹는다 됐을까? <웃음> 아. 음네 아무래도 크기가 있어서 좀질겨갖고 잘라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입만 더 먹고 응. 냉동이 아니라 생으로 삶은 거래요 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질기진 않아요 약간 그 일본 특유의 그시초절임 그, 그 같은 약간 좀 시큼한 맛도 나면서 단맛도 나고. 짭짤한 맛입니다, 또. 이토스이 이렇게 먹는 사람 본 적이네. 고야가지 아, 아, 이렇게 먹 사람을 본 적이 네, 나만. 아, 맥주랑 하이볼이면 판다고. 아, 비아 비루. 아, 미루. 비루. 비루고 네. 네. 어, 비루, 비루 비비 가지? 두째 그러니까 훨씬 부드럽다. 문노 응. 자입 이상. 오늘 또 줘. 응? 음? 아니, 더 줘. 나 주는 거야? 아, 오케이. 맛는거 어떻습니까? 오이씨! <웃음> 음! 집스이 <웃음> <웃음> 오! 아, 그래. 또, 다시 먹어봐요. 아, 맛있네. 말도. 시큼 달달하면서. 먹어 우리, 점장님도. 점장님, 아니. 와. 멋있죠? <웃음> 엄청 맛있는데? <웃음> 통으로 먹을 때 일단 씹는 것도 살짝 좀 질기고 뭔가 맛은 괜찮은데? 뭐 어거지로 먹는 듯한 느낌이 조금 좀 들었다면 슬라이스 해놓은 거는 씹기도 딱 부드러워지고 야, 거기다가 약간 그냥 먹었는데 와사비도 살짝 해가지고 무쳐먹으니까 훨씬 밸런스러 진짜 맛있습니다 나 이거 진짜 소주 한잔 먹고 싶다 이거. 독주가 생각나죠? 아 예, 네, 독값을 생각와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한구도 팔면 좋겠다 한 입만 저더 주시면 아, 네. 안돼 너무 맛있어 <웃음> 어, 장우 피디 아건세이노 잠깐 포기 <웃음> 야. 오이 씨. 아,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응. 가격도 사실 아까 제가 먹은 양이랑 이 양을 합치면 2만 원이요. 2만 원 정도. 2만 5천 원인데 아니 2만 한 2만 원 내지 2만 5천 원? 이 정도 선이면 가격도 굉장히. 1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엄청 싼 거지. 음. 자, 이게 끝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끝이 아니죠. 일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어, すみま세요 안키모, 안키모, 안키모, 이키모1 0 0 안키모, 안키모, 안0모 안키모, 안키2안0모2 0 0 안키모, 안키키모 안키모, 안키모, 안키모, 대구 정소? 정소, 대구 정소. 정소. 네, 대구 이거 대구 정서. 아, 응. 아, 그리고 저 아까 굴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먹고 싶었는데 부담 드시켰습니다 운이랑 같이 해서. 아. 아 이게 소르가 하이볼르스가나 있네. 하이브. 아, 하이볼 하이브로 이걸 한번 먹어 볼까? 아, 응. 아. 이 아, 소추. 오케이. 소추. 소하이볼 아, 아, 소추 하이볼 아. 노비스키. 노비스키. 아, 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엽사브 300개. 아, 예. 자, 이렇게 안주는 이렇게 가지고 세 개. 한국 돈으로 이제 2만 원 정도. 그래서 구매를 했죠. 이건 이제 소추. 네. 이건 뭐 소추 하이볼. 이건 3,000원 아, 정도. 해가지고 구매 했습니다. 여기는 아, 앙키모. 크으, <웃음> 맛있네. 앙키모. 앙키모가 아, 뭐예요? 앙키모가 그, 그, 아, 아귀, 아귀의 간이잖아요. 아귀 간. 아귀 간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약간 푸아그라 느낌으로 해가지고 구워내놓은. 네. 이거 진짜 맛이 앙키모띠예요. <웃음> 안키모, 안키모티. 아, 그런 맛이 날 겁니다. 어? 자, 소추 하이볼. 어, 이건 약간 한산이 있는 약간 차 느낌의 뒤에 살짝 술 맛은 살짝 느껴집니다. 되게 연네요술 약간 좀 씁쓸한 맛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살고 싶다. <웃음> 이 근처에 살고 싶다 진짜. 와, 너무 맛있어요. 와, 아기가 그 외국에서 붙인 별명으로 닉네임이 코아그라피시라고도 불리거든요. 오. 그만큼 이제 간의 활용도를 좀 폭미가 좋은 간이 활용도가 높은 고론도 예, 또 생선에또 부위거든요. 그걸 갖다가 맛있게 조리를 해놓으니까 이거 오시면 꼭 먹어보세요 이거 무조건이야 이건 가격대비 만족스럽습니까? 아저 전 만족스럽습니다 전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봐요 원래 해산물 종류는 어느 나라든 좀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니까 아 대구의 정소 음, 대정 대정. 대정. 이게 많이들 이 본이라고 음, 좀 부르는 이 부인은 사실 어,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소설의 정소입니다, 정소. 음. 아. 너무 넷 살인데 순두부처럼 싹 녹아져 들어가는 게와 기가 막힙니다. 진짜 부드럽고 무슨 비릿한 느낌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너무 잘 넘어가요. 먹고 먹고 이런 거 진짜 좀 약간 독주랑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야사자 이건 또하이브인데 약간 맥주랑 비슷한 맛이 좀 나요 맥주 마실 때 청량함? 음. 그런 게좀 있어요 음. 추천비 추천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술이라고 드시기엔 좀 살짝 밋밋한? 그런 느낌? 예 네. 아, 음료수 정도로 해가지고 먹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어 근데 도수는 또 맥, 우리나라 맥주보다 좀 높네요? 칠도면 어 맥주 느낌으로 먹기에는 비추 근데 뭐 하이브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맛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우리 어 어... 아, 어 우리 저 요거는 고생해주신 우리 또 피디님 네. 아 자무 피디상 어 고생이 너 이빨이 됐어요 네. 자무 피디상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진짜 와 진짜 이건 최고야 세 아, 우이씨. 아, 진짜 요녹데스 자, 가짐. 자, 가 운이 와아... 어... 개막힙니다. 아자 여러분들 진짜 어, 맛있게 한번 먹어봤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일본 이쪽 도쿄 쪽 오시면은 치, 치키지 여기 시장은 꼭 한번 제가 방문해보는 것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제가 먹은 메뉴 아니더라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뭐 구운 것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방문해보시면 입맛대로 골라가지고 한번 좀잘 드시고 가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바이바이 아 너무 가까이 붙어 <웃음> 감사합니다